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예전에 남녀가 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일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서로 다른 남녀의 심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예시를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남자와 여자, 연인이 오랜만에 펜션에 여행을 갔어요 1박 2일 곳으로 여행을 갔는데요 이번에 여행 갔을 때 저녁 식사를 여자인 내가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리사는 요 여자인 내가 되는 거겠죠 오늘 우리의 여행을 위해서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주기로 한 거예요 맛있게 요리를 해주겠다고 다짐한 여자는요 요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때 남자가 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TV만 보고 있네요 여자인 나는요 요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옆에 와서 좀 도와줄 생각을 안하고 저렇게 TV만 보고 있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살짝살짝 남자친구를 쳐다봐요 그런데 아주 신이 났어요 TV에 푹 빠져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는데요 남자친구가 TV 앞에 앉아서 띵까띵까놀고 있는 모습 보니까 괜히 내 마음이 서운해지네요 그리고 스물스물 화가 올라와요 근데 그때 마침 남자친구가 영혼 없는 듯이 내가 뭐좀 도와줄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자인 나도요 그때 아니 도와줄 거 없어 라고 이야기 하는데 속으로 또 이런 마음이 생기죠 아니 말로 물어보지 말고 여기 와서 좀 도와주지 이런 생각이요 이제 요리가 거의 다 끝나서 테이블에다 차리고 있어요 분명히 여자인 나는요 요리를 시작할 때 기분 좋아서 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다 차리고 있으니까 내가 시녀 같고요 지는 무슨 왕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남자친구를 부를 때 빨리 와 먹어 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때 또내 남자친구는요 철없는 아이처럼요 와 맛있겠다 하고 와서 맛있게 먹기는 해요 그리고 맛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사실 또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미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여태 놀기만 하다가 맛있게 차려놓은 밥상을 먹기만 하는 것 같고 내가 자꾸 갖다 바친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거를 이야기를 하자니 여행을 왔고요 좋은 분위기인데 내가 꿍한 것 같고요 참고는 있어요 근데 다 먹고 나서 남자친구가 그래도 매너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설거지는 자기가 한대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넘어가죠 근데 내일 아침이 되기 전까지 나는 오늘 밤에 요 아까 남자친구가 TV 보던 모습, 나 혼자 죽어라 요리하던 게 너무너무 짜증이 나서 요 아마 터질 가능성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 남자들은 왜 이런 걸까요? 이런 모습들이 자꾸 떠오르면 내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잘안 들어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그게 좋아서 나랑 만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럼 반대로 남자친구가 요리사인 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똑같이 펜션에 놀러를 왔고요 오늘은 남자친구가 맛있는 요리를 해주겠다라고 자기가 요리사를 자청했어요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TV 앞에 앉아있자니 여자인 나는요 남자친구 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옆으로 스물스물 걸어가서요 내가 뭐좀 도와줄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때 남자는요 아니야 아니야 저희 가서 앉아있어 그냥 앉아있어 내가 맛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나를 밀어내거든요 이때 나는 요 제법 기분이 좋아요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준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기는 하죠 근데 TV를 앉아서 보고 있자니 또 불편해요 남자친구가 서운해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여자인 나는 서운해지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가서 내가 이거 좀 도와줄게 응?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물어보면요 남자친구는 아니 그거 해도 되는데 아좀 가만히 앉아있어 내가 맛있게 해줄게 라고 또 밀어낸다고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테이블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겠죠 오히려 심심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요리를 다 하고 나서 나를 불러요 맛있냐고 물어보고요 내가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칭찬 해주면 요 아주 신바람이 나요 뭔가 느낌을 좀 찾으셨나요? 남자와 여자가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요 여자인 나는 요이 요리를 함께 즐기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참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요리를 시작했나 봐요. 여자인 내가 요리를 할때 남자가 옆에 와서 허리를 감싸 안아주거나 다른 야채들을 손질을 해주거나 그렇게 우리 둘이 같이 요리를 만들어서 같은 식탁에 올려놓고 먹는 것이 참 아름답거든요. 근데 남자는요. 남자다 보니까요. 자기가 뭔가를 다 해서 여자한테 줬을 때 여자가 인정해 주는 걸 바라니까요 자기가 요리하고 있는 순간에 여자가 오면 그 공을 자기가 다 했다라고 생색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준비할게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앉아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색낼 기회를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남자는 요 여자가 요리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맛있게 요리를 완성해줬을 때 그때 칭찬해주고 맛있다고 라 감동해주는 게 여자가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인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요리가 맛있든 맛없든 우리 둘이 같이 쏙닥쏙닥 뭔가를 하는 게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남자는 TV에 빠져서 신나게 즐길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반대로 여자인 나는 요그 사람이 요리하는 동안에 내 마음과 같이 내 남자가 나를 필요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같이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자꾸 가봤던 거거든요 도와주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내 남자는 필요 없대요 가서 앉아 있으래요 그리고 나는 쇼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게영 불편해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남자를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서운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겠죠 근데 남자는 요 그때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오직 자기가 완성했을 때 여자가 칭찬하고 자기가 멋진 남자로 등극하는 그 모습만 상상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자는 요 남자와 연애를 하면서 이 남자와 기쁘거나 슬프거나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남자는 요이 여자와 연애를 하면서 자기가 멋진 남자인 걸로 그 여자가 자기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이러한 생각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일상에서 생각보다 많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마음들을 모르다 보니까 서로가 좋아하면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 아파하게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내 남자, 내 여자는요 어찌 보면 나와 정말 다른 사람이라서요 내 생각대로만 그 사람을 미루어 짐작하면요 우리 서로가 아프게 될 수도 있어요 나와 다른 이성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이 그런 쪽에서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